까망피리가 새로운 마우스 피스를 주문을 했어요. 어, 박훈사의 보칼리스 CG라는 모델 하고요. 보칼리스 G라는 모델 이두 개를 주문했습니다. 어, 지금까지 그 X10 혹은 X10-E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. 조금 변화를 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좀 호기심이 어, 생기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. 어, 이 피스를 처음 받았을 때 놀랐던 게이 에메랄드빛 어, 이 색깔하고요,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던 피스보다 훨씬 더 무게가 가벼워요. 어, 그래서 더 궁금함을 이제 잘 냈는데. 이 피스는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은 제가 개인적으로 수제 피스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피스는 리처드 호킨스라는 사람이 만든 피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근데 실제로 제가 쓰지는 못했어요. 제가 원했던 모델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. 어 그런데 이 피스 같은 경우에는요. 박훈이 회사하고 어, 리처드 호킨스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개발한 피스입니다. 그래서 이 피스 앞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. 어, 호킨스라는 이름과 그리고 옆에 어, 박훈이라는 글자가 같이 어, 전면에 새겨져 있습니다. 어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칼리스 CG는요. 어, 신소재로 만든 피스예요. 얼핏 보면 은 크리스탈같이 보이지만 은 어, 플라스틱 재질같이 이렇게 느껴지고요. 어, 이 회사에서 가 말하는 게롱 어, 페이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오프닝은 제가 못뭐 찾았는지 어,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바훈에서이 피스를 강조하는 내용이 뭐였냐면요. 어 크리스탈의 그 특성을 최대한 재현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어이 피스를 또 궁금해하고 구매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. 이 피스는 수제 피스는 아니고요. 구축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. 아마 CNC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. 어 저도 이제 뭐 CNC 이런 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 그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피스 간의 편차가 어,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부러지더라도 어, 다시 사, 어, 사서 어, 적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스를 어, 구매하게 됐습니다. 바쿤사에서 제공하는 고 이제 안내하는 표를 보면은요. 뭐 리드는 2.5호에서 뭐 4호까지 어,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들에게 소리 차이가 잘 전달이 됐나요? 어, 저도 일단은 편집하면서 차의 소리의 차이는 직접 들어봐야지 알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그런 소리의 평가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놓고요. 일단 제가 부는 느낌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어, 지금 사용하는 그 X10에 비해서 호흡은 한 30% 정도 훨씬 더 편하네요. 그리고 배음의 양이 훨씬 더 풍성하게 많이 나오는 걸 저는 일단 느꼈고요. 어제 테스트했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, 텅이 굉장히 가볍게 어, 선명하게 잘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이 악기의 울림, 이 진동이 손끝에 굉장히 크게 전달될 정도로 울림을 극대화시켜주더라고요. 그리고 이 X10보다 어, 볼륨적인 그 파워, 파워도 훨씬 더 크게 올라오고요. 현재 이 보칼리스 CG 모델은요. 아직 한국에서 정식으로 판매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. 판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마 조만간 출시가 될것 같고요. 어, 이 피스가 궁금하신 분들 혹은 뭐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댓글로서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을게요. 그럼 까망피의 간단한 리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